아 요새 뭐 그냥 이것저것 사실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연휴를 맞이하여 또 명절을 맞이하여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제가 할머니 집 보여드릴까요? 여로롱 와우 안녕하세요 헬로우 이 하늘 좀 보십시오 하늘 여기 천리향인가? 네, 이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팔다리가 길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제 전문입니다 이게 <목소리나> 이 천리향이라는 건데 진짜, 진짜 향이 좋습니다. 이거는 맡아보는 사람만 알수 있어요. 진짜 이게 향이 좋아요. 아, 진짜 향을 그 집에 할머니 집에 딱 오는데 무슨 디퓨저 뿌려놓은 건줄 알았잖아요. 인사 안 해라. 홀로. 안녕하세요. 홀로. 홀로. 안녕하세요. 만나 <웃음> <웃음> <맞나? 웃음> 보내야 되나? 세 밑에 요밑에 어. 네. 아우 예쁘네 괜찮죠 할머니? 음. 튀김은 잘 되고 있나? 아음음 아. 음. 맛있구만 되게 고소한데? 그냥 어우 아. 맛있다 저기 내가 뭘 하고 있을까요? 돌쇠 <웃음> <웃음> 잘하네 안거둔아 <한 거구나. 웃음> 전, 전 퇴근합니다 <웃음> 야, 또, 달하네. 야, 아, 저, 아, 저 힘줄 하인, 하인. 봐라, 힘줄. 보고 있나? <웃음> 어? <웃음> 누구? 어디, 아, 네 인력사무소? 그러게. 안 <웃음> 되는지 아, 네, <웃음> 불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야, 힘줄 봐라, 힘줄. 이야. 이야, 섣대가 달 우와, 멀쩡 뜨거워. <웃음> 아 오랜만에 일하니까 재밌네요 토시를 사고 있으니까 확실히 아재 같네요 요즘 또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더 아재 같기도 하고 아 할머니 동네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이, 이 하늘만 봐도 마음의 평화가 느껴져요 저, 저 뒤에 이거 뭐 논인인가 뭔가 있거든요 또 이래서, 어... 이래서 자연 자연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사실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업로드가 뜸하잖아요 네 업로드를 자주 하고 싶은데 이 뜸한 이유가 뭔가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우선 업로드를 자주 하지 못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봤더니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 영상은 뭔가 영상미도 있어야 되고 뭐 기승전결도 있어야 되고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자기재 개발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저만의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맞추려니까 그냥 이런 일상적인 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난 멋진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편집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. 할, 엄두가 안 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새롭게 이제 하게 됐는데 한 달이 됐거든요. 피곤해요. 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올리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막상 올리려고 편집을 하면 아 이것도 음악도 구해야 되고 뭐 대본도 써야 되고 카메라 뭐 조명 세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네 어떻게 하면 저 저만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. 좀 이제 유튜브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네, 유튜브를 그리고 얼마나 조금 더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네, 업로드 를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,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저 그냥 뭐 이런 일상적인 영상도 괜찮죠 꼭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정보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항상 이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뭔가 하나라도 남았으면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또 이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어떤 영상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도 듣고 막 그러거든요 어쩌면 유튜브는 뭐 정말 엄청난 영상미와 묵직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오히려 더이 플랫폼 안에서 는다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매력을 잃지 않게 좀 편하게 이제 다가갈 접근을 내가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.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면 너무 좋아요 진짜 왜 어른들이 귀농을 하는지 그 이유도 알것 같고 자연의 품이란게 이런 건가 하는 네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좀더 자주 찾아뵙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해오면서 어쩌면 그 동안은 직장인이 아니었으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뭐 휴학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제가 좀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면 편안하게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안에서도 분명히 저만의 매력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영상이 이 아마 그 시발점이 될것 같고.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. 네. <웃음> 한국타전 3.0 되겠습니다 <웃음>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네, 한번 업데이트를 또 한번 할게요 한국타전 3.0 <웃음> 기대해 주시죠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,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어 날씨가 너무 좋아